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원 프로입니다 아이언의 가장 멋진 샷 공이 높게 떠서 그린에 떨어져서 바로 멈추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스핀이고 스핀을 피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다운블로우입니다 그 다운블로우를 위해 필요한 건 체중이동이 아니라 바로 회전인데요 이아이언에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회전을 드라이버에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드라이버의 가장 멋진 모습은 먼 거리를 똑바로 날아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클럽 스피드겠고요. 허리 회전을 잘만 하면 아이언의 경우에는 다운블로우가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올바른 허리 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가장 멋있는 볼은 똑바로 높게 떠서 많은 스핀에 걸려서 그린에 딱 멈추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공을 얼마나 찍어치냐 공을 얼마나 페이스에 정확하게 맞추냐 공을 얼마나 스핀을 많이 거냐인데 흔히들 다운블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체중이동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 물론 체중이동은 다운블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체중이동보다 다운블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바로 허리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하면 은 내려 찍기는 쉽겠지만 이 이후에 공간이 막혀있기 때문에 찍은 후에 바로 걷어지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은 공은 스핀을 많이 걸리게 되더라도 너무 높게 뜨기만 하고 거리가 충분히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방향도 제각각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 체중이동 이 없이 허리 턴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끌고 들어와져요 그렇게 되면서 몸 앞쪽에 공 앞쪽에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찍고 쭉더 낮게 지나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은 공이 그루브를 조금 더 많이 타게 되고 공이 그루브를 많이 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스핀드량도 늘어나겠죠 다만 이렇게 된다면 임팩 이후에 공간이 생기니까 방향성이 안정적이고 클럽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스피드량이 늘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막아놓고 체중 이동만 한 상태에서 다운 블로우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와요 깊게 찍히긴 했어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6도예요 5.8도 대신에 임팩트 이후의 공간이 없으니까 그 찍힘을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플레이트가 낮아지고 페이스가 급격하게 닫히면서 볼이 왼쪽으로 가게 되죠. 자, 똑같은 동작을 체중이동이 없이 허리에 회전으로 공을 쳐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클럽 패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택인 건 충분히 깊어요. 4.2도. 그러면서 백스핀량이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번 거는 약간 탑볼성으로 임팩트가 맞아서 스피드레이트가 좀 약하게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탄도가 더 높아지고 방향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물론 컨택의 정확도에 따라서 스피드량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공을 사용하냐, 어떤 클럽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처럼 체중이동 보다는 허리 회전에 집중해서 공을 치신다면 볼은 지금처럼 훨씬 더잘 나가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긴 거리를 페어웨이를 지키면서 날아가는게 아주 중요하겠죠 똑같아요 체중이동 보다는 회전 회전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클럽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서 임팩트 이후에도 충분한 가속이 만들어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 회전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공을 쳐주신다면 라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면서 공이 나가기는 했지만 충분한 거리, 충분한 방향성으로 조금 더 쉽게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적당한 어택 앵글이 나오고 스피레이트는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요 클럽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허리 회전 이 허리 회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허리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바른 허리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몸의 오른쪽 사이드는 무조건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허리 턴을 한다는 라것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몸의 오른쪽을 앞으로 내밀면서 회전. 회전은 기본적으로 빠지면서 해야 돼요.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회전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공에서 무조건 멀어지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클럽은 몸 앞에 있다가 몸 뒤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클럽을 다시 몸 앞으로 보내게 되면 힘은 뒤에서 앞으로 써집니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도 써지지만 대각선으로 써져요 그러면 은 앞으로도 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클럽이 이렇게 휘둘러지는 힘 때문에 공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최대한 회전을 하시려고 하시면 공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공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을 잡혀있고 왼쪽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셔야지 이런 느낌 실제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힘 때문에 원래의 축을 그대로 지키고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돼요자 두번째 무릎은 펴져야 됩니다 무릎이 굽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은 반경이 좁아요 많이 돌 수가 없어요 셋업 때 무릎이 굽혀져 있고 백스윙 때도 굽어진 게 유지가 된다면 다운스윙 때는 펴지면서 회전을 해야 돼요 펴져야지 몸이 빠지기도 편합니다 여기서 무릎이 굽어진 상태로 몸을 뒤로 뺄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웅크려 들어요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다운 스윙 시는 왼쪽 무릎이 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른쪽 무릎도 중요합니다 양쪽 무릎이 같이 펴지면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내 몸이 공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야 조금 더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내면서 회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이후 동작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연습을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으로 다가가는 회전을 하게 돼요 왜? 지금 상태에서는 몸은 잡혀있지만 힘은 뒤에서 앞으로 아지기 때문에 회전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약간 공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양쪽 무릎을 펴주면서 왼쪽 골반을 내 왼발 뒤꿈치 쪽으로 빼준다는 라 느낌으로 회전을 가져가 주셔야 조금 더 축이 잡혀있는 정확한 제자리 회전을 혹은 왼쪽으로 약간의 체중이 동이 되면서 만들어내는 회전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클럽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스피을 만들어내고 임팩트 이후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더 정확한 방향을 만들어내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클럽을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임팩트 이후 공간이 마찬가지로 생기면서 충분한 가속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더 빠른 클럽 스피드로 채를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하실 때는 항상 공에 덤벼든다는 라 느낌,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야 하면서 몸을 최대한 공에서 멀어지게 멀어지게 간격이 충분히 나오게 클럽이 지나갈, 팔이 지나갈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시면서 회전을 하시는 이런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거리, 방향성, 스피량을 동시에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더 멋진 아이언샷, 더스피닝 많이 걸리는 아이언샷, 더 빨라진 클럽 스피드로 더먼 비거리를 보내는 드라이버샷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인 허리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봉 프로였습니다.